Thank <laughs> you.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서 여기 올라 오라고. 아, 저기 선국의 계단이 그거야. 느낌이 딱 마라탕집인데? 그치? <웃음> 호주보다는 없지? 아, 국모자 하나 먹어볼래. 배달할 <목소리> 거야, 치즈. 배추리 먹을래? 사람도 치으면 많이 먹더라? 조금 먹어볼까? 나 하나 넣었어. 응. 좀 뭔가, 바르다, 그치? 어. 양면 종류는 맞는 것 같아. 딱! 이거 아마 치즈 따로 걸 그럴 것 같아. 그치? 응. 생각해보니 콧독이 딱 끝나면 네. 그래? 어, 이거 한번 먹어볼까? 건두 뭔가 모시기? 많이 먹사요해나 여기다 다고 나오냐? 이 야채가 많이 부족해요 너무 없어요? 야채는 저 기본이 기 2,000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2,900원밖에 안 넘었어요 아 진짜요? 네 <웃음> 너무 조금났다 <웃음> 소고기 두개? 네 그리고 꼬으로우 종이요 그렇죠? 먹어볼게 <놀람> 예. <놀람> 이거 좀 별론데? <놀람> これで3 0 색? 핑크색? 핑크색? 자동으로. 오늘 행운이 오실거에요. 감사합니다. 행운이 오실거에요. 오랜만에 가로수길에 왔어요. 그 유명한 새들러 가우스를 갑니다. 헐. <웃음> 운 대박인데? 가려고 했잖아 우리. 응만어도 네,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. 가겠습니다 네, 저 포장만 가능하시고요 플레인 어, 5개 보이세요? 비닐 담아드릴게요 네. 2 9,100원이시고요 네. 갔는데 딱꿈조이라고 써있어가지고 그냥 갈까 했는데 지원문이 나오셔서 품절 풀렸다고 지금 바로 할수있다그래서 웨이팅 1도 없이 바로 샀습니다.